이제,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 기초 틀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할게요. 자, 천북에서 수지법칙에서, 수지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팔자예요. 팔. 사방, 팔방이라는 것인데, 이 팔은 팔방 반응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방 팔방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수리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수리 법칙의 대표적인 것이 크게 우리 수리 사주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팔복과 팔액운, 팔액을 푸는 거예요. 팔액운. 이거는 우리는 저번에 팔복을 풀었기 때문에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두번째는 팔운과 팔파라는 것이다 팔운이 아니고 운과 팔 운과 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팔업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팔과 팔운과 이 팔업을 풀 때는 우리는 수리법칙이 적용돼요 신비한 수리법칙을 적용해야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게 되면 우리는 팔욕과 다음에는 우리가 명상을 벌면 팔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특출한 방법에 의해서 풀어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운과 팔을 그 다음에 팔업을 풀 팔업이라는 것은 업장이에요. 팔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지 우리가 뭔가 크기라든지 뭔가 이런 것을 보여줄 때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운을 처음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뭐 사업 운이 어떻고, 연예 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결혼 운이 어떻고, 뭐 부모 운이 어떻고, 뭐 어떻고 묻지만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다. 그냥 이뭐 그냥 니는 뭐 좋다 해서고 남 듣기 좋은 방향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지 이거는 점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오갖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갖고 심각한 상태에서 오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그냥 장난 사람 듣기 좋아라고 니는 뭐 복이 있니 니가 운이 있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운이 있으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운이 있는지 나쁘면 어떻게 언제 나쁘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 찾아올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푸는 데는 우리는 완벽한 과학이론으로 풀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가 탁 놓아야 된다는 거다 자기 생각으로 니는 있다 니 생각으로 니는 없다 이런 논리는 안된다는 건 학문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누구말따나 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담하면 그 사람인 데는 상담하러 돈 주고 상담하러 온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상담해서는 안된다는 거요자 그러면 오늘은 이 운과 팔을 푸는데 운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그지 사실 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은 운이다. 이렇게 또 답할 거지. 그러면, 운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며, 작용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막 보게 되면 타로 카드에 고너는 연애 운이 있니, 너는 이성 운이 있니, 이거 완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상담한다고, 이거면 뭐돈 받고 상담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지 그럼 운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가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이가 천만에다는 거죠. 하늘에서 어떻게 갖고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 운이 내인데 올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갖고 내 일하는데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네 부모가 돼 갖고 머뭇고 사니까 주는 거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데 무엇을 돈을 갖다 주고 그제 그래서 이 그동안에 이 학문들 상담하는 학문들이 전부 다 허구에 빠지고 이론적으로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운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운은 운이다 이렇게 되면 운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운명은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 사장님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물어봐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일반 공개서를 일반 사람인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짓고 넘어 운이 뭘까? 이렇게 묻는 거 네. 이렇게 답해보면, 이제는 <웃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막 <웃음> 이런 식으로 답해보면 공간 한 거다. 이게. 자, 운이라 하는 것이, 뭐, 한 개만 있으면 만병통치약은 없다. 어떻게 만병통치약이 봤나 그죠? 누구 말 때나 다 밖에 오면 옛날엔 동의보감에 고개되게 되면 어? 우왕청심망이 만병통치약으로 치박 만병통치약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운도 다양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인데 모든 운을 다줄수 있겠나 그죠? 그러면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고 전부 다 그러죠 자 예를 들면 공부할 운이 있으면 공부 잘할 것이고 그죠 공부할 머리가 있으면 공부 잘할 것이고 공부할 머리를 가져오면 전면 공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노력에 의해서 또 바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가져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운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을 몽땅 다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운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파라는 것은 깨질 파니까 우리가 한 해보자고요 운에는 뭔가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거둔다고 했을 때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돈을 추구하면, 뭐, 복을 참으려면, 복 주머니가 있어야 되지만은, 운을 갖다 연락하면, 이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운은 이 그릇을 한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릇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이런 그릇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사람마다 따라서 이 그릇의, 그릇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거다. 그제? 야, 요만한 종지도 있을 것이고, 이만한 큰, 어, 항아리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러면, 여기에, 이, 이거는 단지 그릇이에요. 단지,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는, 빈 그릇만. 그러면, 이 운을 여기에 담는 사람은 어떨까요? 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쓰레기를 담으면 어떡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쓰레기 덮음 쓰레기통 운다 보면 운통이 되는 거야. 그런 그런 건한 개씩 다 있는 거야. 내가 받을 거로. 우리가 여기서 뭐 집집마다 앞에 가게 되면 쓰레기통 한 개씩 나놨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좀 그만 답한 사람 집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뭐 그들 갈 수도 있다, 그지? 그러나 만든 잡동사기 쓰레기 갖다 주나면 이거 어디가서 써먹겠나또 분리수거 해라, 하면 이제 분리수거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운을 담으면 이것이 바로 운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이것이 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쓰레기통이 크다면 어떻게 그 각자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하려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노. 그러면 사람이 한번 팍 망해보거나 면 왕창 망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회복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 것이고 조금 망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쉽게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망했느냐. 조금 막 하느냐, 덜막 하느냐, 이런 것이고, 오늘 담으면 요만큼 담을 것인가, 이것만큼 담을 것인가, 이것만큼 담을, 담을 것인가, 흘러 넘치도록 담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그릇에 우리는, 뭐, 5만, 신사임당을 우리는 다섯 개만 넣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여덟 개 벌었으면 어떻게 할까? 담을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다섯 개밖에 못 담는 거예요. 다섯 개밖에 못하면 나머지 세 개는 어디 갈까? 흘러가는 거야요 그런데 흘러 보낼 때 어디에 흘러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나는 그릇이 다섯 개인데 여덟 개를 벌었어 그러면 자식인데 주면 어떻게 되겠나? 자식인데 주, 나머지 세 개를 자식인데 줬다 이거는 정...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좋은데 못사는 사람인데 이걸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베풀어 놓게 되게 되면 야, 이것서 바로 우리는 등망을 사는거야자 그러면 돈이 흘러나갈 때는 어떻게 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돈을 흘려야 되는 거야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돈이 남아서 돈이 철철 넘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술집에 가서 술술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참못 사는 사람인데 힘든 사람인데 밥 사주고 이런데 투자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다음에 당연히 국회의원 당선되겠지. 나는 국회의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거 챙기 갖고 저거 아들 남이딸 남인데 주지 말고 어 챙겼다고 하면. 이것을 그 자기 국민들인데 전부 다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릇을 우리는 푸는. 그러면 사람마다 큰 그릇도 있을 것이요, 작은 그릇도 있을 것이다. 그제. 그 그릇이 이만한 그릇도 있을 거고 요만한 그릇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릇이 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 크다고 하게 되면 망하면 어떻게? 크게 망했지 작은 사람들은 망해도 조금 망할 것이고 크게 망하는 사람은 크게 망하는 것이고 운을 담을 때는 어떻게? 큰 그릇은 크게 담을 것이고 작은 그릇은 작게 담을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너는 뭐 이것이 있니? 너는 이것이 없니? 이런 상담법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운과 어? 팔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과 팔은 우리는 팔방반응론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간다고 한 거예요 팔방반응론 이 팔업은 업장이라는 것이다 팔업은 업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운과 팔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사방팔방으로 그려놓게 되면 각각의 위치가 사방팔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자 이것의 원리는 천부경에서 풀어내 있는 이 사생도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기 있는 사생도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가운데 우리가 6이라는 숫자가 있다. 맨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있고 각각 방향으로 이게 4개의 글자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개의 글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4개가 있고 그러면 각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4개의 글자가 있다. 이네개의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최고의 비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명도 여기서 들어있고 여기서 우리는 운과 팔을 푸는 것도 들어있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는 팔업을 푸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고 욕도 여기에 들어있고 팔심도 여기에 들어있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죠. 그렇죠? 위치를 보면 이 부분,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한다. 그릇이라면, 그릇, 그게 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릇의 크기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릇의 크기.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돈을 담으면 돈이 얼마나 담길 것인가 이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 분야가 이쪽에 있는 숫자가 이 그릇의 크기인데 이 우는 우는 항상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이 그릇 크기와 우는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자 그런데 이 그릇 크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여기에 나타나는 각각의 우리는 운과 비교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릇이 크고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 논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벌집 손자의 작은 그릇과 저 농부의 작은 그릇은 같겠나? 똑같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을 비교할 뿐이다 그러면 이 분야를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야를 이쪽에 나는 숫자가 그릇이다 자 그러면 운에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 운이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것이 신비한 것은 이 운을 모든, 세상의 모든 운과 팔을 다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아시게 되게 되면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운과 팔을 다풀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방향으로 어떤 운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에는 우리는 학서 운. 학습은 시험은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가 학습파, 시험파라는 것도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자, 운과 파는 항상 공존이라는 거다, 공존. 같이 존재한다는 거다.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는 사업, 운, 장사, 우리. 이기도 우리는 파는 항상 공룡이다 사업운, 사업파, 장사운 그러면 사업할 때는 사업운으로 푸는 거고 장사할 때는 장사운으로 푸는 거에요 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우리는 재운, 재물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옆 밑에는 우리는 건강운, 질병운 파가 들어있는 거. 여기는 부부운, 이성운이 여기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연애할 때는 이성운, 결혼하고 난 뒤에는 부부운이라는 거다. 그럼 부운과이승운은 달라요. 작용도 다르게 되고, 자 이쪽에는 부모 운파 자식 운파 이렇게 되는. 부모 운파 자식 운파 여기는 운이는 가 운파. 인재운파 누구말든 인복이라는 것도 인복 그지? 인재운이다 자 인재운파 그러면 우리는 운과 파에는 총 14가지 운과 14가지 파가 있다는 거에요 그럼 인생살이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뭐연애운이 음, 어떻고 뭐 이성운이 어떻고 결혼운이 어떻고 이거는 완전히 말장난이라는 거다 자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운과 파의 우리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니다고 했고. 자, 항상 우리는 이런 그릇이 내가 타고난 그릇이 있는데 운의 그릇은 이런 작은 운도 있고 이렇게 큰 운도 있는 거예요 내 그릇에 비해서 가분한 것도 있고 내 그릇에 비해서 안 차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요거 운은 말 이게 요 재물 운이라고 하네 보자고요 재물 운은 요것만큼이다 그런데 이 재물 운을 그렇게 담으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내 운은 요것만큼인데 크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크러그스는 크니까 어떻게 자꾸 모자라니까 자꾸 잡아 열라고 한다 이 말이 야 그지? 그러면 땡보짓을 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사업을 벌리갖고 이렇게 하지? 그럼 이것이 강화되게 되면 난주 사기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돈 사기를 많이 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 재무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만큼은 돈은 남은 거야, 그지?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 이쁘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너무 이제 도와줄 수도 있고 지가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지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돈이 철철 해갖고 백화점에 가갖고 좋은 거나 사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어?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갖다 베푸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우리는 인생만사가 처음부터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그릇과 이 운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 운명 주기의 운세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개 단순하게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풀어볼게요. 우리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릇이 1번이고 여기는 분명히 좀클 거다. 그지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그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왜 지금 나이에 여기까지 공부하러 왔을까? 이것을 보는 거요그지왜 공부를? 공부하러 올수 있는. 자, 예를 들게 되면, 나는 그렇은 이건데, 공부를 하고 싶은 이런 운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주어 담든 못 자듬든 나는 공부를 하러 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공부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는 거야. 우리 무 사장님 어릴 때는 공부 잘 했죠? 조금 했 조금 한게 아니고 잘할 수밖에 없다. 운이 있으니까 공부하면 하는 거야. 그런데 가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서먹지를 못하는 소결. 내가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서먹지 못한다.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러면, 시험문가 문제가 생기실 때 시험문을 풀어 너는 뭐 시험문이 있고 너는 시험문이 없고 이런거 아니라는 거지 그지? 커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작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너는 이것이 있다가 아예되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예요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는거야요 그런데 이것을 맞다, 운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건 것은 거짓말인거야 항상 양면선을 갖고 있는거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예를 들어 그릇은 큰데 이것이 비슷하다면 지금 사장님은 공부하러 안 오셨을 거에요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데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있는 숫자를 우리는 구해야만 이이 논리를 풀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복잡한 논리들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숫자를 계산하는 이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 그지 계산한 절차는 여기에 있는 사생도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찰하게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0.1mm 오차도 없다는 거다. 그렇게 일이 빠지고 이런 것도 없이 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장님과 한번 불러보자. 사장님께 그 뭐고, 어, 숫자를 한 채고 있어요. 연월일치. 아, 그렇게, 그거 말고. 아, 그냥 응, 불러봅시다. 그럼, 1950년? 50년? 양력이제 아, 7월 4일. 응. 7월 4일. 밤. Not. 아, 낮. 자, 여기 있으면 여기 7, 7, 4, 1이다. 그치? 자, 이것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어디에 올라가는냐를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 속에 맨 앞에 것이 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7, 7, 4, 1 이렇게 되는 거예요이 동그라미 속에 밑에서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그릇의 크기는 뭘까? 이것의 합에서 우리는 1에서 9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 전부 다 합쳐갖고 9를 빼고 나머지 값이다. 그죠? 그러면 7, 7에 빼뿌게 되면 나는 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이 그릇은 사장님의 그릇은 이대로 한 개짜리 그릇이라 제일 큰 것은 아홉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장님은 한 개짜리를 갖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개짜리를 갖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쩌면 좀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너무 욕심이 없게 살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민들 전부 다 뜯기고 살아 와서 쓰다 있다. 그러니까 배부, 남으니까 나만 그냥 전부 다 갖다. 우리는 베푸는 거지, 그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때까지 풀어보면.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작으니까 어떻게 나는 요만큼에도 만족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베풀기도 하고 남인데 서기도 하고 남인데 주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크면 어떻게 해요? 어? 아, 그럼 전부 다지어나 놓고 챙기기만 챙기는 거야. 그것도 부족하니까 계속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놈인데 가서 전부 다 훔쳐 와야 될거 아니야. 너뭐긴구 안에 들어있는 거다셰프 오고, 너 집에 가갖고 도둑질도 해갖고 오고, 그 도둑질한 사람들은 전부 다어떻게 나중에 다터뜩나갖고 어디 가든 어떻게 뭐 어디 가 있대. 응, 누구말나나또 학교 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한 개짜리를 이렇게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그릇이다 이것을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는 글자가 1부터 9까지 글자가 단한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요맨 가운데는 우리는 항상 6 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으잖아요 그지? 천부경 맨 가운데는 6 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아가면서 글자가 정해지더라도, 그 가운데, 맨 가운데는 항상 6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6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을. 그럼, 자로 도는 거죠. 7보다 큰 거, 한 개씩 올리는 거, 한 개씩. 자, 8. 자, 여기서 9. 9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10이 없으니까 다시 1로 가겠지. 1, 2, 3, 4, 5, 여기는 6이 들어간거지. 그지맨 가운데 6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똑같잖아. 8, 9, 1, 2, 3, 4, 5 이건 똑같아. 두 번째까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보자고요. 세 번째 거는 4가 다음에 5가 된다. 그지 근데 다음에 적을할게 6이 여기 오는 거야, 그제 4다면 5다면 6이니까. 그럼 6이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7이 되는 거야 6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7이 이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8, 9, 1, 2, 3, 4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1, 2, 3, 4, 5 인데 6은 연을 으로다 했으니까 여기가 7이 되겠죠 8, 9, 그러면 전부 다 1부터 9를 전부 다한 번씩 다 썼다는 것이죠 1부터 9를 전부 다한 번씩 다 썼다는 것이 어. 한개씩 전하자. 8. 그치? 8이지? 아, 어, 9. 어. 9 다음에는 1이다. 똑같이 1부터 9. 응? 이렇게 되니까. 1, 2, 3, 4, 5. 6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치? 6은 이 안에 들어가고. 7도 똑같이 됐으니까. 그치? 4는 어떻게? 5. 6이 이기고 하는데. 6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7이 되는거예요 자, 1을 1, 2, 3, 4, 5하면 여기 6인데, 6이 안에 들어가고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 우리 6을 계산해 가지고 9로 나누고 나머지 값을 계산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거 계산해 보죠. 그러면 빼고 나머지 값은 계산하면 되니까, 8, 8 하면 2빼으면 9, 9, 두개 빼는 거죠. 그지? 그럼 이 값이 5다, 그지? 자, 9, 9, 두개 빼보게 되면 이것이. 9 하나 빼보게 되면 여기 1이다. 그지 여기는 1하고 8하고 빼보게 되면 여기 답은 5다. 여기는 9하고 여기 합치면 9가 된다. 그지 여기는 7하고 1빼보한개더빼주니게 남은 6이니까 5가 된다. 그지 여기는 8이니까. 8, 8, 8한개빼보면 이거 9가 되네. 그지 이거는 9 하나 빼고 10 하나면 4가 된다 그러면 4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릇은 그릇은 그릇은 1이고 여기서는 5고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4고 아, 여기는 5네. 4가 아니고 5이 마지막 거맞으니까요 여기는 9고 여기는 5고 여기는 9고 여기는 4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레스의 크기다 그렇지? 나는 모든 것이 다 커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제일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입니다 타격을 심해도 가장 많이 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내보다큰거 자식은 이거는 일이다 그렇게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식이 도움을 받으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자 공부는 어떻게? 나는 좋다 그지 그런데 나는 사업 장사하는 기질은 많이 있다는 거다 운은 많이 있다 그런데 까물면 어떻게 또 왕창 까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재온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근강운은 굉장히 좋은데 근강운이 너무 좋다는 것은 과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몸을 또 망가질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인재운 도 사람 사람도 나는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부는 굉장히 좋고 부분 좋지, 그렇지? 건강은 이것도 좋고 저운도 좋고 사업 장사는 기질도 좋고 하고 모든 것이 나는 평범하니까 어떻게 욕심이 어떻게 별로 없다 하는 거다. 이건 모든 것이 만사가 편리하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푸는데 우리가 상담하러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담하려 하면 얼마나 괴롭겠노 그렇지? 이거 언제 다 하겠노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상담하는 기법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필름이 사진 찍어 있어 예. 자, 그래서 상담을 할수 있는 기법은 다음에 하고 이것을 쉽게 빨리 예.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예, 이해 되시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다유으셔야 되고 여기에 네. 넣어 놓은 글자들을 우리는 쉽게 계산하는 거예요 774일이다 그지? 자, 7, 7, 4, 1이니까, 우리가 아까 맞는가 하고 맞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는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7, 7, 4, 1이다. 7, 7, 4, 1이라면 이거 계산해가지고 없애고 여기 1이 여기까지는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5가 들어가는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 다음에는 어떻게? 8, 9, 1, 2, 3, 4, 5. 그지 여기 5가 들어있다. 그지 여기 수도 마찬가지 5가 여기 들어있다. 그지 4는 여기가 5가 들어있을 거다. 그지 이런 2, 3, 4, 5. 여기가 5가 들어있다. 5가 들어있는 곳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5가 먼저 들어있는 곳을 우리는 먼저 찾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도 다 필요 없지만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값은 우리는 5다는 거죠. 한 개씩 우리가 아까 저기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4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 한개8 됐고, 여기서 8 됐고, 여기서 4에서 5 됐고, 여기서 1에서 2 됐고. 그렇게 그러니까 각각 한 개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4를 더하면 돼. 1에서 4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지. 요 7에서 8로 한개 옮기잖아. 여기도 7에서 한개 늘어났죠. 4에서 5가 됐죠. 1에서 2가 됐죠. 그렇게 각각 한 개씩 늘어난 거야. 요거 요한 개씩 늘어날게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건 바로바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필요 없다. 지금은 계산하지만. 근데, 이렇게 넘어올 때는, 우리 5가 하나 있습니다. 그지? 5가 있을 때는, 요 자리에 5가 있을 때 넘어갈 때, 기본이 플러스 4다. 그지? 요것도 4였으니까. 근데 5가 하나 있으면,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1을 하는 게더 해주는 거예요. 완전 6이 앞으로 갚고, 7이 앞으로 땡겨왔기 때문에 한개더 보태지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 4 보태면 9가 되지. 1이 보태면 여기 1이 되겠죠. 1. 여기는 5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플러스 4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답이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면 여기는 5가 없으니 플러스 4 하면 되는 거다. 여기서는 9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5가 되니까 한개 있으니까 그지. 플러스 4에 한개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한다고 그랬죠. 9에서 이거 하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5가 없으니 플러스 4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5가 없으니까 플러스 4 하면 된다 그러면 4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4에 5가 두개 두 있으니까 5두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에서 8하고 1 되죠 이것이 맞으면 맞으면 오케이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 가는데 이것이 답이 틀리다 하면 어디든 한개 틀리져 있다는 거에요 그 한칸 넘어갈 때 4고 5가 한개 있을 때는 플러스 1을 해갖고 넘겨 주는 거예요해에서 4를 이유 지금 이요 e 여기서는 우리 한번 보자고 여기서는 8이 됐죠 8 되고 요5 되고 여기 2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 둘셋네 개가 증가 된 거예요 아, 여기 안 여니까 그냥 4만 보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한칸 넘어갈 때 4만 더 하면 되는데 6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5가 들어간 이 자리는 한칸더 늘어났다는 거다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5가 있으면 5가 있는 자리에서 이 다른 측으로 넘어갈 때 여기는 플러스 1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더 해주는데 여기 1을 더 했죠 여기 5가 있으니까 어느 거야자 여기서는 어떻게? 두개가 있잖아요. 그지? 두개가 있으니까 5 있는 자리에서 한개 넘어갈 때한개 더씩 해주는 거죠. 응.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딱 넘어갈 때 답이 맞으면 이 계산이 맞는 것이고 여기가 뭔가 한개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어디가 틀리 있어도 틀리다는 거다. 그래서, 한칸 넘어갈 때, 네 칸씩 넘어가는 거죠. 4, 4, 4, 4, 4, 4, 4, 4 넘어가는데, 여기 5가 있는 자리에 가운데 5가 있는 자리 네개 찾아놨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플러스 1을 해준다는 거지. 요거는 집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만일 가다가, 우리가 여기 6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제? 예. 6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6은 안으로 들어간다 했다. 그제? 이것이 예. 7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6은, 예, 6은 항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로 바뀐다고 생각하십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 우리가 하다 보면 6을 따라왔으면 6이 되잖아요. 그제? 예. 그러면 이것이 딱 하고 7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계산 값도 어떻게? 7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합도 6이 아니라 7로 계산해갖고 합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해. 그런데 조금 몇 분만 연습하다 보면 큰 문제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6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7로 계산해 갖고 나온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샘플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샘플로 뭐 빨간 거 갖고 샘플로 한번 계산해 보자. 자, 6, 6, 1, 1이라고 하나 해보자. 어. 7. 요거는 7, 7이 되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7에서 한개빼고는 합이 7이 되겠죠 그치? 7하고 1, 1 빼프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5가 되는 자리를 찾는거죠 자 5가 되는 자리를 한번 찾아요 자 여기는 8, 9, 1, 2, 3, 4, 5여기도 5다 그치? 여기로 가는 거 여기도 한개 되니까 5다 그치? 1은 어떻게? 2, 3, 4, 5. 여기 5가 두개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4 하니까 엄마가일을 보태주니까 2가 되고 그치? 자 여기서도 플러스 4 하니까 여기는 6이 되고 그치? 자 여기서 플러스 4 하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4 하니까 5가 되고 그치? 자 여기서 갈 때는 어떻게? 플러스 4에 두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거죠 그럼 요거 두개 빼고 나면 여기는 답이 2가 되고 그지? 자, 여기서는 플러스 4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자, 여기서 플러스 4 하게 되면 10이니까 1이 되고 그지? 자, 여기서는 플러스 4에 두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 1, 2, 4 하니까 7이 됐네 그지? 저는 맞다. 4, 저, 저, 저, 저, 사는전부다 아무 든데다 음, 사가, 예, 음, 음, 예,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음. 그러면 여기서 맞잖아요, 그제 음. 맞으면 이 계산법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맞으면 어디가 뭔가 틀리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 음. 그러면 이제 생용을 갖고 이거는 음. 어, 5분 주에 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어, 한번 찍고. 가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상담 기법을 우리는 풀자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세 예. 그러면 운이 어떻게 변질되는 것인가 하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그래서